일체 모든 것이 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해인 산매란 과연 무엇인가? 해인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라국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라고 하는 최치원 최고원 선생의 그 기문이 있습니다. 그 기문에 의하면은. 국호를 신라자는 실 바라제 흥법지처라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했던 것은 바라제 흥법하는 곳이다 이랬고 산명을 가야자는 동석가문 성도지서라 산 이름을 가야라고 한 것은 석가문이가 성도한 곳과 같기 때문이다고 했고 해인이라고 하는 말은 화음종의 그 근본 종지가 해인산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해인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바다했자 도장인자 그 해인이라고 하는 뜻이 여해 증청의 만상이 조인이라 바닷물이 맑고 깨끗할 때 삼나 만상이 그 바닷물에 조인한다. 비추어서 도장이 찍히듯 한다. 침해가 접정하면 마음의 물결이, 마음의 파도가 없어서 일심이 청정해질 것 같으면 모든 음, 이치가, 자비와 지혜와 모든 덕성이 마음 가운데 도장이 찍히듯이 환히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명경지수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지요 그런 뜻이라고 불이를 했고 또 중수 소기를 해요 모든 이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물은 필링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다다 만법 청결이니라 일체 만법을 마지막 결정짓는 것은 도장이자 도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웃음> 불법에서는 만법이 귀라고 이 해서 통만법 귀일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라는 뜻이죠 일체 만법이 다 마음 하나의 작용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 팔만 내장경으로 그 유명한 해인사지만 그 팔만 내장경의 여지가 이 해인 두 자로서 마무리 짓고 이것을 다시 풀이를 좀 한다고 할까 되면은 일심청정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됩니다. 일심이 청정, 청정이라는 것은, 에,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지만,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소리는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편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8만 4천 가지가 있는데, 8만 4천 그, 그 방편 그 방법을 말씀한 것이 팔만 대장경이다 이런 말씀도 되고 마음 하나를 맑고 깨끗하게 할것 같으면 몸도 맑고 깨끗하고 몸이 맑고 깨끗하면 여러 사람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고 다신이 청정하면 여신 내지 시방 중생의 원각이 청정 이것이 신정국토정이다 몸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런 말씀으로 되고 마음을 집중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난다 이것이 대적광이라 고요할 적자 빛광자 적광이라 하는 말이 됩니다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화음종, 다시 말해서, 오교 부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오교라고 할것같으면 화음종, 무슨 천태종, 열반종, 법상종, 이제 이런 종파들이 그 교의 문 가운데, 그 화음교, 화음교의 가장 그 아주 그만, 그 본종을, 본종, 본산을 이뤘던 것이 바로 여기 해인사다.